한국의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포항구장입니다. 2013 한국 야쿠르트 7 프로 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언즈의 시즌 5차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마씀에 어제여서 마영의 소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 단계 상승에서 2위, 기아는 두 단계 하락 4위에 지금 쳐져 있는데요. 어제도 기아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최근 3 경기 단한 점에 그치고 있어요. 아, 어제 경기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뭐, 삼성이 잘했다라기보다는 기아가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특히 초반에 그렇죠.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계속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이 어제 선발 장원삼이 1회, 2회 좀 부진했었는데 역시 에이스답게 6과 3분의 1이닝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죠. 4일간의 휴식 때문에 등판 간격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 그랬는데 래그 그래도 어, 좋지 않은 과정에서도 이 진감용 포수의 리드.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위기를... 벗어나면서 무실점으로 4승째를 챙겼죠 그렇군요 네. 오늘 두 팀의 선발투수 기아는 소사 시즌 4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소사의 좀 문제점 이닝이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평균 자책점도 5점대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은 역시 좀 맞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상대 팀들이 분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 이닝을 많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 결국 은좀 투구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예. 많이 맞아 나간다는 부분인데 어, 어떤 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삼성은 윤성환 시즌 3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 15이닝 무실점 호투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 26일 바로 기아를 상대로 완봉승 기억이 있습니다 어, 윤성환 선수는 소사와 정반대입니다 소사는 어떤 위력적인 공으로 상대를 윽박지른다면 예. 윤성아 선수는 지금 완벽한 코너고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오늘은 재구력과 힘의 대결이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이 올 시즌 선취점 뽑아했을때 17승 중에 14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도 8알의 선취점 승률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아껴두고 싶지 않은 송은범, 윤선민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 선취점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기아와 삼성의 시즌 5차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포항구장입니다.